네, 지금부터 토크 프로 어플에서 엔진 고단, 고장, 코드 삭제하는 거 메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. 자, 먼저, 어, 손으로 직접 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흔들리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. 자, 파울트 코드 눌러 주십니다. 자, 그러면 여기를 클릭하면 메뉴가 퀄울트 코드를 검색하게 됩니다. 고장 코드죠? 90% 네. 자, 제 차의 경우는 이 시에 저장된 펄티가 없음 이렇게 나왔고요. 만약에 고장 코드가 있는 경우는 어 코드가 나타나고요. 이때 이쪽 우측 상단에 보면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. 그때 고장 코드를 삭제하거나 하는 수 있는 기능이 있답니다. 여기까지 자 고장 코드 삭제 기능 설명드렸습니다.